네, 안녕하세요 NJ 채널의 이남주입니다. 아 오늘은 그 유니티 UI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해요. 그 UI 같은 경우는 크게지만 세 가지 정도로 그냥 제가 나눠놨는데 어 이제 첫 번째 시간으로서 이제 베이직에 대한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 유니티 UI에 대해서는 사실 뭐할수 있는 방법들이 되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 뭐 버튼을 활용할 수도 있고 이미지를 활용할 수도 있고. 그 UI로 화면에 다는 방법도 좀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어 제가 사용해 본 결과 좀 직관적이고 그래도 조금 좀 여러분들이 해하기 편한 그런 쪽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UI의 첫 번째 UI Basic 들어오시면은 여기 이제 Start랑 UI Basic 있죠. Start는 여러분들이 이제 따라하실 따라하시라고 제가 어 이렇게 마, 만들어 놓은 거고요. 어, 블랭크로 아무것도 없는 그 블랭크된 파일이죠. 그 다음에 UI 베이직을 더블클릭하시면 이렇게 이제 장면이 나옵니다. 어, 우선 플레이 먼저 시켜볼까요? 네, 컴파일이 된후제 작동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클릭을 한번 해볼게요. 버튼 1을 클릭을 하니까 밑에 뜨죠. 클릭되어 있다고. 그 다음에 버튼 1을 클릭하면 이렇게 나오죠. 버튼 1, 버튼 2, 버튼 1, 버튼 2. 그리고 이제 특별히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카메라를 움직여도 항상 앞에 붙어있어요. 이렇게 자 로테이션을 시켜도 붙어 있죠. 예. 네. 그러니까 카메라 공간에 고정이게 된 거야. 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우선은 이렇게 코드가 어떻게 되는지 보기 앞서 우선은 이 UI에 대해서 좀 처리해야 되는 부분들이 지금 몇 가지가 있거든요. 이거는 한번 같이 따라 해보기로 한번 해보도록 해요. 우선은 UI 베이직 들어가서, 음, 스타트 누를게요. 그 다음에 이제 아무것도 없는 블랭크가 떴죠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이것도 지워주죠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여러가지 그 요소들을 만들어 낼 수가 있는데 특별히 UI 들어가셔가지고 어 보면은 캔버스 있죠 예, 캔버스를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클릭을 해보면 이렇게 이제 화면에 뭐 하나 뜹니다 예, 더블클릭 해볼까요 줌아웃이 되죠 예. 또 캔버스도 동일합니다 일단 캔버스라는 이름을 갖고 있고 어떤 각각의 그 UI에 맞는 컴포넌트들이 부착이 되어 있죠. 여기서 우린뭐할 거냐면은 어, 이 스페이스를 어, 오버레이가 아니라 카메라로 바꿔 주세요. 씬 스페이스 카메라. 예. 네. 클릭을 하게 되면 이제 카메라를 넣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타겟 카메라를 그래서 우리 메인 카메라를 드래그 드랍합니다그 네. 그러니까 카메라 시팅이된 걸로 볼 수가 있죠. 다시 캔버스를 더블 클릭해 볼게요. 그럼 이렇게 확대가 되죠. 카메라 켜 볼까요? 카메라? 아니, 카메라에 딱 이렇게 앞에 음, 맞는 빌보드 빌보드라고 하거든요 카메라가 움직일 때이 사각형이 항상 카메라만 바로 보게 만드는 그래서 이제 이런 빌보드를 하나 만들어놨습니다 예. 음, 여기에 대한 이제 페라미터들이 있어요 얼마큼 뭐 멀리 보게 할 거냐 가까이 보게 할 거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거는 나중에 여러분들 UI 하면서 어, 이제 클리핑 되는 공간들이거든요 클리핑 되는 그 공간 뭐 바깥에 두면 어, 되겠죠 캔버스 여기 캔버스 부분에 가서 봐도 여기 이제 얼마큼 멀리서부터 보게 될 거냐 만약에 이렇게 멀리 있을 경우에 앞에 있는 오브젝트에 가려질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클리핑 스페이스에 맞춰가지고 딱 피팅을 시켜주면 되겠죠 그거는 이제 좀 장면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나오게 되는 이제 어그 환경에 맞춰가지고 하면 될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다시 이제 제가 카메라를 키고요 아 바닥도 하나 만들어 줘 보죠 이 카메라 움직일 때 너무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3D 오브젝트 에 들어가서 여기서 플레인 하나 만들어주고요. 플레인을, 예를 들면 제가 그냥, 아, 0,0,0으로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내려주고, 스케일을, 어, 10, 10, 10으로 해줄게요. 그 다음에, 이렇게 앞에 대주면 이렇게 이제 바닥에 하나 만들어졌죠. 음. 그리고 제가 카메라를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이거나 로테이션 시킬 때도,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 앞에 그 UI가 붙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아까 이제 시 스페이스에서 카메라로 했기 때문이죠. 어, 이 상태에서 오른쪽 버튼 클릭을 해가지고 음 다시 UI로 가서 여기 보면 여러 가지가 있죠. 인풋도 있고요, 슬라이더도 있고, 토글도 있고, 우린 버튼 알게요 버튼. 버튼을 클릭을 해보면 은 이렇게 이제 버튼이 하나 생겼죠. 사실 이게 지금 어하이어라키가 잡히는데 이렇게 밖에다가 만들어질 거예요. 웬만하면은. 다시 또 만들어볼까요? 이렇게? 아, 자동으로 들어가네요. 오케이. 그럼 이렇게 밑에다 어 p 드 시켜놓으면은 이제 얘네들이 붙어있는 거지. 그래서 부모가 움직이면 자식이 따라 움직이는 거죠. 그 우리 여기서도 많이 실습했었어요. 부모와 자식 관계. 제 큐브 하나 만들고, 또 큐브 하나 만들고 복사하죠. Ctrl-C, Ctrl-V. 저 그냥 얘를 부모로 이렇게 정의해주면은 사실 트랜스포트 트랜스폼 스택이 다걸려 있어요. 그래서 얘가 움직일 때이 위에 것들 다 영향을 받거든요. 그래 가지고 한번 볼까요? 자. 얘가 살짝 위로 올라가고 어, 약간 복습 차원으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도 이렇게 살짝 올라가고. 이렇게. 네. 그러니까 부모가 회전을 하게 되면 다 자식도 따라오겠죠. 왜 그러냐? 이게 트랜스포메이션이 걸려 있기 때문에 트랜스폼에서 포 데이터를 갖고 와서 이제 연산을 같이 해주는 거죠. 로테이션 연산들을 이런 식으로. 더블 클릭 두번 하면 또 선택하고 이렇게 될 거예요. 어, 아, 더블 클릭 두번 선택은 안 되네. 오케이. 이렇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성립이 되기 때문에 어, 우리가 버튼을 했다는 거는 캔버스의 이제 포지션 값을 받겠다는 거죠. 그래서 음, 일단은 제가 캔버스를 더블클릭하면 줌아웃 되구요 이렇게 첫번째 버튼을 어 선택을 해가지고 살짝 올려줘 볼게요 이 포지션이 안된다고? 어 이렇게, 이렇게 올려줬고요그 네, 다음에 이거는 음 아까 나가가면서 깨진 것 같네요 자 오케이 그러면 다시 오른쪽 버튼 눌러서 UI에서 그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추가가 되겠죠 네. 자동적으로 그 캔버스 안에 들어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버튼을 제가 두 개를 설치를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유니티 환경에서 제가 이제 버튼 두 개를 설치한 그 UI 부분을 한 거고요. 이제 나머지 부분은 이제 코드로 우리가 컨트롤을 할 겁니다. 사실 이런 버튼을 선택을 하고 어펜드 시키고 캔버스를 달고 이것도 다 코드로 가능한데 어 그냥 좀 선택과 집중을 하기 위해서 이 부분은 그냥 우리가 마우스로 클릭 클릭을 해서 만들었고요. 그 이제 내부에 들어가는 알고리즘, 그 알고리즘들이 어떻게 이제 구현될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해요. 어, 다시 그래서 저는 일단은 그 유니티 베이직으로 들어갈게요. 그래서 들어간다고 하면 저장할 거냐 고 물어보죠 방금 내가 한 거. 전 스타트 부분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처음 시작하는 플레이그라운드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저장시키진 않겠습니다. 돈 세이브하고 넘어왔어요. 그 다음에 음, 여기 메인 부분에 보면. 플레이가 있고 플레인 있고요. 음, 여기 메인 부분에 메인 베이직이라고 이제 그 엔트리 포인트, 그러니까 첫첫 시작하는 그 메인 함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얘가 이 메인에 걸려 있다 이렇게 알고요. 우리는 메인 메인 베이직을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이제 요런 비주스튜디오 얼 코드를 볼 수가 있죠. 네. 사실 이게 먼저 시작이 되는 거야. 그렇죠. 스타트 는한 번만 시작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음, 그래서 지금 보면은 우리가 여기서 버튼을 두 개를 만들어 놨잖아요. 캔버스 보면은 캔버스의 자식으로 버튼이 두 개가 있을 거야. 그래서 이 버튼의 이름이 이렇게 돼 있죠. 버튼 리셋 1번, 2번이 돼 있죠. 그래서 얘를 카피를 해 가지고 코드로 갖고 들어와서 이렇게 하면 되겠죠. 1번. 그다음 얘는 2번. 이렇게 해서 게임 게임 오브젝트라는 그스태틱 클래스를 가지고 f i n d 라는 그 함수를 통해 가지고 얘를 잡았어. 얘를 잡은 다음에 가져온 다음에 거기서 개 컴포넌트를 또 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떤 컴포넌트를 갖고 오냐? 버튼이라는 걸 갖고 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받아오는 거죠. 이거 여러분들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정도는. 이거를 풀어서 설명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렇죠? 처음에는 이거 왜 이렇게 들어오냐? 이렇게 되겠죠? 게임 오브젝트에서 파인드에서 가져오겠죠. 그럼 뭘 갖고 오냐면 게임 오브젝트를 가져오겠죠. 뭘로 가져오나 이렇게 그냥 바로 받을게요 G로 받아오고 그 다음에 또 G에서 그 다음에 개 컴포넌트를 한거지 어떤 컴포넌트냐 버튼 버튼이라는 이제 UI를 갖고 온건데 혹시나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활성화가 안되면 이거를 임포트 시켜주셔야 돼요 유니티 엔진 UI 얘를 시켜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버튼 뷰 이렇게 갖고 오면 되겠죠. 밑에는 g로 해볼게요. 이렇게 스페어가가왔고요 g로 됐고 이게 이제 함축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g를 받아온 다음에 이 g에서 개 e 컴포넌트를 받아서 갖고 온다. 이런 식으로 보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국에는 우리가 이게 뭐냐라고 봤을 경우에 지금 이 버튼에 버튼 얘를 갖고 온 거야. 얘. 이 컴포넌트. 버튼이란 컴포넌트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이미지 혹은 rect-transform 하면 얘네들도 여기다 써주면 되겠죠. 그 이제 클래스 명대로 해주면 될 겁니다. 뭐 이미지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죠. 이미지 클래스를 가지고. 어쨌든 간에 우리는 버튼을 갖고 왔고 이 버튼이라는 컴포넌트에 그러니까 여기 onClick이라는 이 변수 있죠? 이 변수가 이제 어떤 그 클래스가 되겠죠? addListener라는 어, 함수를 통해가지고 함수 하나 집어넣는 거야. 바인딩을 걸어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얘가 onClick이 됐을 때이 여러가지 그 add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append 시킨 그런 이벤트들이 작동이 될 거예요. 음. 근데 우리는 얘를 하나가 만들어서 버튼원에다가 걸어줬고요. 버튼 투에도 동일하게 이렇게 걸어줬죠. 예,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얘를 실행해보면 음 자동으로 뭐 클릭 이벤트를 바꿔 하는 거는 버튼에서 다 리솔브가 되어있고요. 클릭 클릭 하다 보면 이렇게 나오죠. 네. 지금 이게 똑같은 게 4번 찍혔다는 거고 이것도 똑같은 게 6번 찍혔다는 거죠. 예, 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이 메인에 있는 그 오브젝트의 메인 함수가 실행이 되겠죠. 여기 메인 베이지 우리가 걸어놨으니까. 근데 거기 안에서는 이 각각의 두 개의 버튼을 이름으로 가져와서 그 다음에 버튼이라는 그 컴포넌트에 접근을 해서 이벤트를 다는데, 클릭됐을 때 이제 출력할 수 있는 이벤트를 다룬 거죠. 하이레벨로 보면. 그래서 지금 얘네가 들어온 거라고 볼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어렵지 않습니다. 이게 말로 설명해서 그렇지 한번 여러분들 해보면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별히 여기 위에 보면은 이제 클릭을 해보시면은 여러분들이 그 유니티 UI에 관련된 어, 버전도 확인하시고요,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API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말고도 좀 다양한 것들이 있으니까 한번 이렇게 심심하면 이렇게 열어보고 구현해 보는 거야. 대내 어, 하면은 따로 뜯어가지고 라이브러리에 넣어놓고, 혹은 여러분들만의 어떤 창고 안에다가 차곡차곡 쌓아놓고 필요에 따라서 끄집어 볼수 있게끔 여러분들만의 API를 만들고 여러분들만의 도큐멘테이션을 하고 여러분들만의 라이브러리를 만들면서 그렇게 계속 만들다 보면 은 처음에는 이게 바업어프로치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탑다운으로서 뭔가 퀘션을 갖고 가는 것도 가는 거지만 주변에 널려져 있고 작동되는 부분들을 하나하나씩 하면서 호기심이 생겨 붙여 나가는 거야 그런 관심으로 컴퓨테이션 디자인을 공부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 동일한 방법으로 UI 쪽도 어, 접근을 해봐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어, 워크숍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